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의 지도를 10분 정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본을 보면서 편하게 읽어 드릴게요. 이러이러한 나라에서 산다면 행복할까? 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행입니다. 해외 파견 기자 생활로 다양한 곳에 가봤고 자기 개발의 나라 미국 시민이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작가의 실제 여행기인 셈이죠. 말이 화나는 합법인데 길에서 술 마시는 건안 되는 관용의 나라 네덜란드부터 시작합니다. 마약도 해보고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관계자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하다지만 혹시 행복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닐까 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행복과 어떤 요소의 인과관계는 연구 결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왠지 찜찜한 구석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덜란드 를 떠날 때가 될 때까지 행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자유롭고 즐겁기만 한게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관용 이라는 말에는 무관심이라는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움의 끝판왕 스위스에 가봅니다만 행복이라기보다는 만족스러워서 긍정적인 상태라고 스위스를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락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자살률이 꽤 높은 나라가 스위스 라고 하네요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때로 절망의 진짜 원인이 되는 건지도 모른다. 음. 또한 가지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투표할 일이 굉장히 많대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도 행복의 나라는 아니라는 말로 에리과이너는 다음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 부탄에 왔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왕을 섬기면서 인터넷도 없이 살기에는 저는 너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할 거리는 많이 얻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점수체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점수를 매기는데 열광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장수하면 건강하고 좋은 나라일까요 하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에 주목을 해본다면 단순히 오래 살수 있는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 게 좋은 상태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미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모두들 끊임없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보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만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지금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혹시 돈이 많으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중껑마를 유행시킨 그 나라 카타르에 가보는 거죠 돈이 많아서 윤택한 건 사실이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비틀려 보이는 삶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시설을 많이 건축을 했고 삶을 조금 더 개선하면서 편리해졌지만 고유의 문화는 빠진 것 같아요 카테라의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 중에서 이 부분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 와이너가 물어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 말고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나요? 노력을 해야죠. 중요한 건 노력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의 최애 나라 아이슬란드로 가보실까요? 저는 사실 축구경기를 보면서 아이슬란드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인드가 딱제 타입입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시기심이 많지 않대요. 누군가가 뭘 하다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쏙 듭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밖에서 아이슬란드처럼 사는 거는 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나라는 낯선 나라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몰도바. 지구에서 제일 안 행복하다는 그 나라. 야채가 신선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우중충한 실뢰에 빠져 있는 나라. 러시아의 핏줄이기도 하고 루마니아의 핏줄이기도 하지만 몰도바 라는 나라로서 묶어주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든 곳 신뢰가 없다는 데에서 불행이 온다는 걸 확인했을 뿐 불행의 반대가 행복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최근에 마약이 합법화되어 말이 많아진 태국이죠 유독 태국 사람들은 재미라는 뜻의 산욱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재미를 찾거나 혹은 재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국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지만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 갑자기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삶은 그냥 한바탕 놀이일 뿐이다. 재미있게 자주 웃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이유를 에릭 와이너는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맛없는 음식의 나라 영국에 갔습니다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5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봤던 거죠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행복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닌데 그럼 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를 줄이고 부동산 개발로 한꺼번에 지은 꼴사나운 집들을 없애고 대기오염을 해소하면 맥주통 꼭지에서 맥주가 흘러나오듯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올까? 고통의 요소를 없애는 게 다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수확을 하는 것보다는 씨앗을 계속 씹는게 중요하다는 말로 영국 여행을 정리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인도는 신비한 나라죠. 인구가 많고 종교도 거대하지만 불행의 요소가 꽤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캘커타의 빈민과 캘리포니아의 빈민을 비교해 주는 부분입니다. 캘커타의 빈민들은 가난을 전생의 업보로 여긴데요.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빈민보다 캘커타의 빈민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에릭 와이너의 나머지 책들도 그렇지만 여행의 끝은 집에 돌아오는 거죠. 마지막은 미국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점들이 꽤 있어서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딱히 교훈적이거나 인상적인 말이 들어있지는 않았는데요. 뭐 행복이란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좋은 여행을 끝냈다는 기분은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웃기도 했고 행복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번 다른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행복은 부산물인 거라고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산물처럼 행복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도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너무 판단하거나 올가미려고 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고 있으면 음, 행복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조금 더 행복해져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혹시 아직 읽기 전이시라면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깨길대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행복의 여정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책도 금방 올려드릴게요 안녕